된장을 넣고 끓인 찌개는 된장찌개, 김치를 넣고 끓인 찌개는 김치찌개입니다. 그러면 꽁치를 넣고 끓인 찌개는 뭘 선생님, 그러면 불고기는 풀 플러스 고기인 겁니까? 고기를 태우는 겁니까? 불고기는 고기를 약게 저밀어서 양념에 재웠다가 구운 고기입니다. 아, 그럼 비지찌개는 바쁜 플러스 찌개인 겁니까? 바쁜 사람들이 주로 먹는 패스트푸드 같은? 아니요 비지찌개는 두부를 만들 때 콩물을 짜고 남은 고형물인 비지를 넣고 고기와 김치를 같이 넣은 찌개입니다. 그럼 떡갈비는 떡에 갈비가 달린 겁니까? 의사원데요 그건, 오늘은 직접 보고 배우도록 합시다. 안되겠어요. 오늘은 한국어를 직접 혀로 느끼면서 맛으로 배울 거예요. 그럼 맛있게 배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쌤. 이것이 불고기. 달달하고 맛있어. 밥이랑 진짜 어울려. 비지채게? It looks like oatmeal. 고이 맛은 뭐라고 했더라? 구, cool. 구수하다 그리고 맛있어. 이게 떡갈비구나. 스테이크 같아. 고기가 떡처럼 쫀득하고 맛있어. 불고기를 먹다 보면 탑이 땡겨. 국물 맛이 깊어. 쫀득한 스테이크 같아. 젓가락을 당기는 맛 맛있다 맛있어 햄버거처럼 먹어봐야지 It's more delicious than I imagined 와 진짜 맛있어 어때요? 맛있게 잘 배웠어요? 맛으로 배우는 한국어 최고 샘 다음에 뭘 배우러 갈까요?